그런데 네. 관리비 초고세 뒤에 보면 안경 쓰고도 안 보여요 얼마나 글씨가 작으니까요. 아까 그 제가 듣기에는 음. 그 말하자면 인 대표회의가 아,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을그인 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비는 적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그걸 확신해요? 그런 건, 그런 거 같애고, 느낌 그런 것 같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해가 있으신 게뭐보면 네. 전기 외 기정 관리하는 과장이 있어요. 네. 걔를들 불러내가지고 환 한잔 사주면서 한두 번, 처음엔 얘기를 <웃음> 안 하더라고. 그니까 두세 번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음. 사장님, 사실 비 길이가 너무 많다. 자기 2년째 근무를 했는데, 길이가 너무 많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그, 거 5만원, 그거 얘기해서부터 얘기했더니, 그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제. 그런 하다 보니 사소한 거. 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제가 임대 아파트 중에서 제일 커요. 30평형이에요. 네. 네. 30평형인데, 이제 나머지 18평, 1 0평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도 24만원, 많이 나올 때 26만원, 나오니까 우리 건너편에 38평짜리 아파트 같이 나온다니까요. 임대료가. 그래서 내가 따진거예요그 처음에는 뭐, 그, 아무이 그냥 넘겼어요. 어느 날 가서 내가 그랬 여기 아파트 청구서 복하다가니 38평짜리 이나오데 우리보다 게나오데너 이게 왜 이렇게 많냐. 그 다음 되니까 2 6만 나오는데 1 8만라고 뭐, 그렇구나. 나, 이제 제가 이제 <웃음> 좀, <웃음>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이런 중요한 포인, 포인트인데, 이제 제가 네. 한번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웃음> 제가 그, 뭐, 이, 저, 이 주택관리사 생활하지 몇년안 돼서, 이제, 그, 경기 도감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네. 도감사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걔네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 다 아시다시피, 장기수산충단금을 가장 네. 먼저 보시라고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입찰된 거. 네. 그 다음에 네. 그런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그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동대표들이 있잖아요? 이 동대표 리스트를 갖고, 이 동대표들의 집에서 수료 증기료를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동대표들한테 수료 증기료를 뭐 페이벌 해주지 않았느냐를 네.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제서서히 추종이라고 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확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표들이 그런 회의발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응. 뭐라고 한번 응. 뭐, 확 진짜, 저, 뭐, 지금 물증을 잡고 그는 거그 관청에다가 응. 얘기를 하면 아마 엄청난 그 이제 남자들 같으면 독기에도 하고 그냥 초방문을 떨기했는데 <웃음> <왔다니까>. 아, 어떻게 하지? 요끄러 내일 또그그 다음에 그두 다리가 있다 가가지고 야 26만원씩 나오는 게왜 갑자기 18만원 나왔냐고, 그래. 왜 이렇게 들었느냐. 그리고 다른 집 보니까, 다른 집은 다온 상태인데, 왜 나만 들었느냐고. 네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한번얘 해보세요. 그 정보 공개를, 저,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 정보, 그러니까, 그런 네. 들의 그, 대표들의, 그, 그 대표들의 수수료 증기들을 낸그 데이터를 받으시라고. 아니, 그확인하셔가 올해는, 이 얘기를 그렇게, 서 소시단에 지의해가지고 특별히 남한번받게던 내가 만들겠다. <웃음> 아, 맞습니다. 그거는. 아, 언제, 난일 진짜 해야 될 거. 같아. 언제 입니다그서죠오 5만원, 저김영란법에서 5만원 이상, 저, 저걸 비교 절 했다는데, 그런 것도 알아왔지, 그 그렇기 때문에, 동대표하고 동대표 회장이 자격을 강화하라, 이 의미가.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양이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서는 안될 사람이 나와서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네. 발생드릴게요 여기 고기는 고기가 네. 사고아까그 네. 경비 스님들이 차초라든가 청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진짜 요즘 핫 이슈입니다. 참, 참, 그 어, 어, 이야기인데, 저는 국제화 대표 해상으로서, 우리 원래는 경비의 법, 경비는 경비법뭐 15조 이항에 대해서 경비에 대한 순수한 또 경비업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의 기본적인 잘못이, 장모식, 시스템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도, 우리 아파트의 이 관리비 부가 명세서에 보면, 약 관리비가 1년에, 아, 한 달에 한 1억 한1 0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들어오는데, 관리비에서 30% 이상이, 저, 청소비로 나갑니다. 실제 보면, 보면 보면. 저희 아파트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아는데도 쭉 보면, 그, 기본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경비비가 참 높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진짜 순수 경비만 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아파트의 지출이 너무 큰, 너무 커요, 큽니다. 그렇,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는 약 704세대 데경비분이 열, 한, 세,너번 되는데, 경비를, 정문하고 후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비원을, 진짜 정문하고 후원만 순수하게 경비를 쓰고, 들떤순찰을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비를 안 쓰고, 다른 걸로 바꿀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비, 현지의 경비분들도 살고, 입주자 대표도 이해를 하고, 또 소장님들은, 어, 소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어, 경비를 이렇게 컨트롤, 업무, 컨트롤 업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택배라든가 그 청소라든가 일부 이런 거는 저는 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우리 재활용이 현재 하면 재활용은 돈을 줍니다 네, 돈을 주듯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드물을 했을 때는 그런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비주 대표 회장한테 경비원들이 봄으로 가을로 야유회 같은 거, 연말에 해식할수 있도록 또는 여름휴가 같은데 또 이럴 때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고좀 지원도 해줘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경비원분들에게 경비만 한다고 되면 그런 지원을 사실 싹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라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도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그맘아밖트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지불해 주는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동, 노동부에서 제가 체험할 때그 서식이 세요 업무 분담을 저, 저 같은 경우는 찬양 출입 출고, 출고 그 다음에 분리수고 법물 주변에 잡초도 다양하게 명실에 났어요. 음. 음. 그렇지 않으면 명실을 알게 되면 다른 일을 시키게 되면 그게 불법이에요. 음. 원래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면치면 이제 서독이 네. 되는데 네. 어떤 데는 근로계약서 상 그게 자체가 없죠. 경비 없어서 이 외에 어, 무다지계약하는거 자체가 기본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아파트 경비 매주 주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 나가. 거의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가. 그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67명에서 1430. 네. 네. 오. 마케도 하다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실 때 중독이 하나씩. 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같은 거, 무슨 박스 수익 같은 거 이런 돈을 갖다도 그거는 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작용 하는? 잡소이인데, 그러니까 그 잡소이라고. 잡이잡 잡수입. 뭐 쓰는 기준이 있어요. 그 관리비라는 있는데, 것또다 이야기하자면 또 관리비가 책로 그냥 쓰면 돼야 돼요. 거는 따로 따음 날에 한번 해주고요. 오는잡수이 쓰는 규정이. 그러든지. 이 광고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모계광고서부터 이 신문광고서부터 버스광고서부터 이걸 한 40년을 했어요 그는데 나이가 있으면 이제 그만 밑에들한 이제 나누어주고 나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광고를 했어요 시계를든가 이런데 다 했는데 우리가 광고할 때하고 그, 그, 지금의 광고는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베레베타 하나당 음, 7cm, 30cm 하나 규정상 그한 달에 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파트 그, 거기다 붙일 때 3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광고자 30만원 받아가지고 아파트에다 관리소에다 20만원 을는다 10만원으로 이부에요 2부에 들어요 2부에 2부에 2 2 아니고 뭐 오늘 회의 짧게 하는 건데 뭐다 틀려보면은요 상담원도 승무한도내용도 짧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일베가 일반화이렇주라서아 먹고 먹고